<웃음> 어딜 때 좋아했어요?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했어요 네. 아니요 <웃음>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과거든요 아, 그래요? 네. 그러면 은 이네스는 빼고 <웃음> 아 <웃음> 구독과 좋아요 고마워 안녕하세요, 이벤현입니다. 안녕하세요, 이네스입니다. 오늘은 멕시코 친구들을 초대해서 어, 한국 과자들을 먹여 보고 반응이 어떤지 촬영을 해볼 거예요.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또 이네스가 친구분들을 초대했습니다. 네. <웃음> 친구분들을 소개하는 건 이네스가 한번 해 주시고요. 네.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네. 그럼 제 친구들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사라입니다. 저는 부산입니다. 음, um, 메 llamo Jaira, s o Guadalajara y estoy estudiando c o e a l a u r a s i n a l o a de un estado del n o r s e c r e 지금부터 이제 멕시칸 친구들에게 과자를 먹여 볼건요첫 번째로 바나나킥 준비했습니다. o n o c Este? Lo he visto, mas nunca lo he probado. 아... Este como galleta de p l t a n o ¿Plátano? Sí. ¿Te gusta p l á t a n o Sí. ¡Ya! ¡Proba! ¡Ay, está como medio! Sabe como... s cereal. ¿Cereal? Sí, pero de p l á t a n o ¿Más? Sí. <risa> <risa> Creo que sí. ¿Te gusta plátano? Sí, me gusta plátano. ¿Probas? ¿Me dejas saberlo? Sí. q u é huele mucho plátano. Sabe a maíz. ¿Mais? ¿Mais? No. Mm, ¿Maíz? ¿Maíz? Mm. Sa maíz. Sabe a maíz, pero con un toque de plátano. 나는 벌써 못아요알 옥수수 같다 그런 거지? 아니었어요. <웃음> 네, 지금 바나나치즈 먼저 먹여 봤는데요. 어, 전체적으로 약간 공통된 의견이었어요. 어, 맛은 약간 옥수수 맛이 나는데 <웃음> 뒤로 갈수록 이제 약간 바나나 느낌이 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봤는데 뒤에 보니까 옥수수가루가 들어가더라고요 미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친구들이 전반적으로 다 맛있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아마 혹시 이제 멕시코에 친구 사귈 때 이거 하나씩 선물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자로 넘어가 볼게요 네, 두 번째 준비한 과자는 알새우칩입니다 어 앞에서 단 거를 먹었으니까 짠 거를 먹어줘야죠. 그렇죠. 네 단짠 단짠. 어 이걸 먼저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이 친구 새우를 되게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두렵다고 하네요. 왜일까요? <웃음> 한번 먹여볼까요? 원해 시? 웬만? no. s o y mal. No está bien. Son eh, buenas. Mm. ¿Sientes camarón? No. No. no. no. Siento que le falta más sabor a camarón. <risa> Saben algo saladas. m a r o c a s Pero es que están buenas, pero sabor como ácido, salado, es lo último. Sabrían. o n <웃음> 아 <웃음> 지금 칠레랑 레몬 뿌려 먹고 싶다고 <웃음> 그러네요. <웃음> <웃음> 멕시코는 전체적으로 과자들의 약간 칠레랑 레몬을 많이 뿌려 먹는 편이에요. 맛있어요. ¿Te gusta, c m a r s s me gusta, p e r e l e como papas. ¿Estás bien? Sí, sabe rico. Sabe como las papas Pringles. No, no sabe a camarón. 까마론이라기보다는 감자 집에 가깝다고 하네요. 세 번째 과자 꿀까베기 가보겠습니다.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과자. 아 그래요? 네. 그러면은 이네스는 빼고. 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음. 자고 돌아. 들어? Esperaba que fuera más blanda, pero tiene un sabor... ok. Siento que es algo salada para hacer algo con dulce. Entre más comes, más sientes el sabor a la miel y la manzana, son más dulces. Si es uno, sabe salado. ¿Sí te es salado? 너? 그래서 한 모니크로 no? 칸 그럼... 너 사위 아엔이 친구는 꼴이 안 느껴진다네요 자, 네 번째 과자는 마가렛입니다 이거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먹었는데 이거... 많이 안 먹은 사람 있나요? 이게 부드러워서 잘 먹히는 편이죠, 과자가 우유랑 먹으면 진짜 꿀맛이네요 그렇죠 어, 이걸 한번 먹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과연반응이어떨지나그 과연 아. 어, bueno b o n i t 네. 같대요시마가레틴는 맛이 없을 수가 없죠. 그렇죠. <웃음>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거는 영양갱입니다. 영양갱은 한국 사람들에서도 약간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그런 과자인데 어릴 때 좋아했어요?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했어요. 지금은요? <웃음> 지금도 주면 먹고 아니면 안 먹고. 음.. 저는 이거 되게 좋아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네스는 싫어하고 저는 좋아잖아요. 하 이렇게 호, 이것도 막 호불호가 갈리는 과자인데. 멕시코 친구들은 어떻게, 느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되네요 이렇게, e 렇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, e 렇게 i 렇게 이렇게, 이 o e a 이게이게이 오, 어떤 느낌? 좀 시원치 은데맛자 느껴봤다는 거. 이런 맛을 되게. 처음 느껴본다. 너? 메나스메나 Sería como a a sería todo. 조금이라도 먹겠지만은 이제 전부는 못 먹겠다. 와이 정도의 감상인 것 같아요. 자비코 마데 데 멤브리오, pero un poco menos dulce. éso e s t e s Sí, 역시 호불호가 갈리네 사아멕시코 아, 네, 이사아아 음... 이이이 아, 호가는 네, 오늘 저희가 멕시칸 친구들을 데리고 한국 과자들을 먹여봤는데 나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, 저는 친구들이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새로 알게 되었고 또 역시 마가레트가 맛있, 맛있다는 것을 <웃음> 증명된 것 같아서 그렇군요. 좋네요. 마가레트는 <웃음> 최고였죠. 그리고 영양갱은 역시 호불호가 많이 갈렸다. 저도 개인적으로 별로 그냥 그렇게까지 좋아지는 않은 과자라서 예상했던 대로였던 것 같아요. 네. 어, 다음번에 저희가 과자를 더 많이 준비하면 또다시 이런 영상을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는 이완이었습니다. 저는 이네스였습니다. 안녕. 안녕.